어폴이야폴 2만승 2만승 2만천 193승 2만 2만천 2만 193승 2만. 2만 193 <웃음> 이거 뭐야 실화야 2만천 193승 와좀 쩔었다 이분 이분 장난 아닌데아 <웃음> 이거 장난 좀 심한데 <웃음> 이거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끝장 몰려나 보다 아 하잖아 <웃음> 아, 미쳤다 지렸어 진짜 이거 와노 답인데 진짜 와 굴어야 돼, 불 끄고. 울어야 돼. 야, 미쳤어. 와. 야, 근데 이분 플레이 진짜 단순해. 뭐야. 방금 이분 또 뭐야. 와. 야, 여기 산 거지. 살았어, 살았어. 와, 봤어, 반격기? 반격기 봤어? 와, 미쳤다, 진짜. 지렸다, 지렸어. 와. 와. 미쳤어 봐주는 거야? 봐주는 거야? <웃음> 이분 봐준다 그냥 봐주신 김에 아니, 아저씨 좀 봐줘 봐 아니 이분 봐줘 봐 봐줘 봐 아야 씨 뭐야 지금까지 깜찍길래 철권세븐이었습니다.